안녕하세요. 철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낮에 대출 관련한 그런 어, 정부 금융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계대출관리방안 주요 Q&A 이래가지고 오늘은 2020년 11월 13일자죠. 이 어, 날짜에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의 어떤 내용이 있냐 이랬더니 어, 고소득층이 고액 신용대출을 이제 1억 이상을 받았을 때 1억 초과해가 신용대출을 어, 보유하고 있을 때 d s r 를 어떻게 적용을 받는가 주택담보로 어, 추가로 대출 규제가 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브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거 한번 살펴보면요 어, 앞에 뭐 그냥 그간 내용들은 좀지나가고요 음... 어, 이게 질문 Q&A 중에, 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이제 경우에도 오늘 발표한 이고 DSR 강화 기준이 적용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 가계 대출 비중이 큰, 어, 은행권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고 DSR 관리 기준 이 강화 정책을요. 어 그리고 앞으로 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텐데 요거 새로 마련하는 요 방안은 제2금융권에 대한 고DSR 관리기준 강화랑 그에 대한 이행계획도 함께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권부터 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어, 앞번에도 확대한다고 라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는 뭐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훑어보면요. 어 먼저 제도 시행 전에,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11월 13일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죠? 날짜를. 요 전에 1억은 이미 초과해가지고 요 날짜 이전에 이미 받고 있어요. 신용대출을.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올 거잖아요. 신용대출이. 그럴 때 DSR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음, 근본 이 대책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근본 대책에 따라 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에, 제도 언제 시행하신다고 해? 20년 11월 13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시행일은 16일이더라고요. 참, 아까 앞에 살펴보니까.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요 시행 이후에 신규로 대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사람 11월 16일부터 대출 받는 사람이겠죠. 신용대출 그리고 기존 8천만 원 예를 들어 대출 아니면 5천만 원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추가로 받아가지고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제도 시행 이후입니다. 그죠요런 사람들 그럼 아울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대요. 어, 11월 16일 이후에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신용대출을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은 다른 대출을 지급할 때도 어, 차주단이 d s r 적용받는 게 적용이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하고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그런 신용대출 재약정을할 때는 차주별 DSR이 적용이 안되고 그대로 다 연장이 된다는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먼저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이미 1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어, 이런 분이 신규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차주단이 DSR이 적용되는가? 이걸 물어놨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답이 또 뭐라고 되 있냐면요. 시행 전에 이미 1억 대출을 받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로 1억 초과 받은 사람, 그 대, 제도 시행 이후에 추가로 받아서 1억 넘는 사람, 어, 또 그리고 이렇게 보유한 사람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고 이런 내용들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억을 받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요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1억은 초과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그 다음에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함에 따라서 1억이 원래 넘었어요 그냥 넘었어요 근데 어 1억에서 100만원만 상환을 해서 9,900만원만 신용대출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총신용대출이 1억 이하가 이렇게 가 1억 이하가 될 경우에 차주 단이 DSR이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적용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1억 이하일 때는 적용 안 되겠죠. 당연히 왜 1억 초과 돼 있어만 적용을 한다라고 아까 앞에도 쭉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죠? 음, 그런 예를 여기 들어놨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 목적인 경우. 대환은, 어, 뒤에 대출을 일으킨 걸로 앞에 대출을 갚는 거예요. 대환이라는 거는. 어, 그렇게 한 경우에 규제 대상 여부를 이제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 이럴 때, 어, 신용대출 누적 잔액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 앞에 1억이 이미 있는데, 뒤에 거 이렇게가 앞에 거 갚을라 해요. 이럴 때, 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에 의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이 이미 예정되어 있죠. 갚으려고 일으키는 거니까. 그럴 때는, 기존 신용대출 상환액만큼은 누적 잔액에서 빼준답니다.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맞겠죠. 1억 갚기 위해서 뒤에 1억 일으킬 때이억제 일으켰다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앞에 걸갚히는 금액은 빼준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적용되는가 그거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그리고 사주단이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조금 한 살펴볼까요? 어,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됐냐면 차주단이 아까 DSR 적용 대상 여기에 제외되는 대출은 어떤 게 있느냐 했더니 분양 받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이거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나오잖아요. 분양가가 3억인데 감정평가 1억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분담금을 실행할텐데 요거 계약금 원래 2천만원 10% 내고 2016번 대출 일어난 요 중도금 있잖아요 요거 할때요 DSR 한도에서 제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의 중도금은 다요 대출에서 제외네요 1번 2번 그 다음 분양 오피스텔 여기에 대한 중도금도 제외입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상품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제외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제외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들어가네요. 제외에서 제외니까 얘는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포함 그죠?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또 대출들을 받나봐요. 그거는 여기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택연금 제외입니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2차 보전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이거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정부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제외입니다. 보험역관대출, 상용자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이런 거다 제외네요. 현금서비스 카드로도 다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연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는가? 소득에 따라서 어뭐 8천만 원 이상 되면 뭐또 제한되는 비율이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어 연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는가? 해는걸 하는 보니까 어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연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는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그럼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이렇게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합니다.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인증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네요. 어, 그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을 안 하면 고소득 차주로 간주해 갖고 차주단이 DSR을 적용을 한답니다.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아주 여러 번 나누어서 대출받아서, 그래가지고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이 DSR 적용되는가? 어, 요거는 건수는 상관이 없답니다. 다만, 어, 신용 그 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수는뭐 10번을 나눠봤던, 100번을 나눠봤던, 그 총액이 1억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1억은 넘는 시점에 차주단이 DSR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 한도가 기준인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지. 요거는 기준이, 뭐 기준으로 해? 한도금액.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대요.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 통장 천만원짜리 텄다. 그럼 천만원이 터는 그 순간에 포함된다. 이 뜻이겠네요. 그쵸? 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을 할 때,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 그럴 때 차주단이 DSR 적용을 받으면 대출 을가는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 말입니다. 아까 11월 16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면 그날 이후에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보유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한도가 그러면 어 과연 어떻게 줄어드는가 차주단이 그 DSR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어, 예시를 해놨는데요. 예시가 연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연간 소득이 8천만원 1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대출 한도에 따라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3억 8천 3억 6천 3억 5천 이런 식으로 어 추가 대출액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 소득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으로 신용 대출을 용도를 이제 그 확인하는 거를 어 그동안은 굉장히 이 빈틈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확인하는 걸을촘하게잘 단디 들이다 보겠답니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 대출의 만기를 연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가? 어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기를요. 어, 신규로, 아까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로 1억을 추가로 받든지, 추가받아갖고 넘든지, 신규로 받든지, 어쨌거나 제도 시행 이후에, 어, 대출이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초과하는 한도가 있었던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그런 약정체결 대상은 어, 요 차주 d s r 적용하는 약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 신, 어, 신규로 신용대출을 정액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요거는1억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해서는 추가한 그때 그 순간 1억을 초과하니까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해서 이미 약정을 체결한 차주가 다시 또 새로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어, 1년을 도과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1년 안에 약까막 상언하고 그랬죠. 약정이 체결된 경우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대요. 음.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내년 1분기 안에 이그 어, 전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을 한대요, 내년, 어, 1분기 안에. 그 다음에, 요 차주단위 DSR은 언제쯤 전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가 해놨더니, 어, 아까처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 할 건데,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아직은 단정을 못 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음, 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이랬더니 어, 검토 방안이 뭐1 2 3가 있는데 뭐 s r 이나 이런 거를 뭐 단계적으로 상환 능력에 맞추어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개인 개인 차주에게 맞추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획일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어 그런 걸 이제 자동화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궁금한 거 해당 방안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이래 돼 있죠, 질문이. 은행권 자율 강화 관리는 11월 16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래요. 은행에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자율 강화, 관리 강화 지침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상환 능력 심사 기준 강화 중고 DSR 대출 비중 그 준수 여부는 내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점검을 한답니다. 어, 여, 여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방안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가지고 어, 내년 아 아니네요 이거는 올올 올 11월 30일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이달 말이네요 헐 이달 말부터 시행입니다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언제부터요 예 이번 달 말부터 11월 30일부터 11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네요 이 어, 제도가 이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다 준비도 잘 시키고 세부사항들도 전달을 한답니다 어그 다음에 아까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할 거라 했잖아요 요거는 뭐 전산도 바꾸고 세부 과정을 잘 준비해서 내년 1분기까지 이걸 마련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올 이제 이번 달 11월 안에 관련 작업반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어, 대책 시행 전에 신용대출 선수요에 대한 대응은 일어났더니, 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에 시행, 시행을 한답니다. 전산시스템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만, 규제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아까 16일부터 금융기관에 자율 그, 어, 그 권한을 준다 했죠. 16일이면 당장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일 지나고 월요일 이날이 16일이에요 16일부터 바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주단이 DSR을 적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할 거래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전체 시행은 전산 시스템이 다그 준비가 되는 어, 내년 1분기 안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가계 대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절적으로 늘수 있었던 거였다라고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또쭉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해놨냐면요 음, 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래놨더니 어, 아까 여기에 답변이 어, 점점 더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라고 해놨더니 어, 정부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놨냐면요 음, 근본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가파르게 집이 가서 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축을 많이 못한 직장에 다닌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그렇지만 직장은 아주 괜찮아서 뭐 공기업이거나 공무원이시거나 뭐 대기업이거나 이런 직장이 굉장히 좋아서 신용 대출도 많이 나오고 뭐 향후에 매월 고정 월급도 굉장히 단위가 좀 높고 단위가 높고 이런 분들이 활용하던그 신용 대출이 이제는 자산 시장으로 유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하고 소상공인들이 주거가 아주 주 안정이 되고 왜 월급 받아서 이자 내면 주거가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이제 언제 삽니까? 그야말로 현금 다 모아야 집을 살수 있는데 언제 제대로 된 진짜 주거 안정이 될까요? 매달 나가는 돈은 줄지만 언제 정말로 주거 안정이 됩니까? 지금도 어마무시한데 그 보는 각도가 정부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각도랑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각도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최근에 어 아직은 어 집값이 서울은 규제가 되어 있고 부산은 규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던 자금이 다 내려와가지고 부산의 집값이 올라간 게 만약에 이유였다 하면 더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은 어, 직장 좋은 사람 대출도 하고 뭐또집 있는 사람은 담보대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묻혀가 갈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다리가 다 끊어지는 거죠 진짜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 있고요 어, 조정 묶이기 전인데도 벌써 16일부터는 대출 규제가 따릅니다 대출 규제만 따라도 어, 굉장히 조금 어, 시장에 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어, 뭐, 카드라 통신은 지금 너무 많죠? 18일날 뭐, 조정이 묶인다 카드라, 뭐, 어디가 두기가 열이라 카드라, 어디는 조정이라 하더라,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과거에도 부산이 조정에 묶여 있어 봤고, 그죠? 어, 방향의 전하는 정부 정책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대출을 일으켜서 어,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출 신청도 안 해놨다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계약서를 쓰시고요. 그 계약서가 들어가야 대출 신청에 그 주택 그 매매 자금으로 대출이 됩니다. 어, 그동안은 어, 대출 상담을 또 야무지게 안 해주신 그런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되는 걸로 안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대출이 부산이 조정 풀리고 난 이후에는 계속 할수 있었었고요 갖고 있는 내집의 KB시세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왔습니다 그동안 그 이제 그 대출이 묶이게 생긴거죠 차주별로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 신용대출을 활용을 했다 그러면 어 향후에 요 대출 요 제도가 신규 그 시행 이후에 대출하신 분들은 어, 시, 그 신용대출 이렇이 실행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났다. 1년 안에 바로 상환해야 됩니다. 그내 돈을 더 많이 모아가 집을 사야 되는데 언제 대출 없이 내 돈을 적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사겠냐고 해. 집값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 정부 대책이 참 다양하게 나오네요. <웃음> 어,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봅니다 어, 사과가 있는데 나 오늘 유튜브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사과가 있는데 사과밭 가수원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수원에 있는데 어, 내 사과라고 한 박스를 따놨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내 박스에 있는 사과를 몇 개를 꺼내서 그냥 먹었어요 뭐 그렇게 화가 납니까? 화 별로 안 납니다 그죠? 사과 밭 속에 있고 그 중에 뭐한 박스나 있는 사과 속에 사과 몇개내 옆에 친구가 먹었대서 별로 화안 나요. 꺼내서 그냥 갈라먹기도 하고 주죠. 그런데 죠 무인도에 있어요. 그 있는 거라고는 사과 달랑 한개 있어요. 3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하나 있는 사과를 냉큼 주스가서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웃음> 여차하면 칼부림 날 수도 있겠죠.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그 사과가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집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충분하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수 있을 만큼 집이 정말로 충분하고 원하는 곳에 공급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집그 소유에 대해서 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내가 지고 있는 원하는 금액에 살수 있기 때문에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사과락 하는 게 자꾸 정부에서 과수원 밭에 있는 사과를 자꾸 따가 없애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사과를 먹고 사고 팔고를 할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과를. 과수원인데 막 철조망 치고 있죠. 이 사과는 절대 따면 안 돼. 이 사과 만지면 그냥 전기선이 들어가고 감전해가 죽어. 이런 식으로. <웃음> 과수원을 자꾸 철책을 쳐, 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폭을 마치 무인도에 있는 사과 개수 정도만큼을 움직일 수 있는 사과의 개수를 줄여놔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과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겠죠 사과 하나가 이억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어? 사과가 원래 하나 천 원이었는데 이게 왜천 원짜리가 십만 원이 되지? 어, 이게 왜이십만 원이 되지? 사과 하나가 왜 천만 원이 되지? 이러면서 자꾸 이제 못 먹도록을 만드는 거예요. 사과를. 계속 있는 사과를 더 공급해가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사이좋게 그냥 나눠먹고 정책이라는 게 없어도 사이좋게 알아서 다 갈라먹고 남는 거 저축도 고 이렇게 할 텐데 자꾸 없애면서 사과를. 사과를 주는 대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그 대가에서 떼가지고 간그 돈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살림을 살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사과가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옷을 사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건 사과인데 사과 사는 거에 공급을 안 하고 거기서 자꾸 억눌러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떼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걸 엉뚱돼 쓰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에 코드를 안 맞춰주고 그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거는 과수원 밭에 있는 그 사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수요를 풀어놔버리면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 부산에 어, 조금 올랐네 이것들 어, 봐라 이거 가만두면 또 안되겠네 또 전기철조망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무인도에 있는 사과 하나쪽 방향으로 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이동을 하고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약적인 혹시 비유를 했나요? 저는 이게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사과를 없애는 정부 정책만 경험하다가, 아, 나중에 누군가는 그냥 사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는 날이 오겠지.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하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정부가 그런 정책을 좀설수 있는 묘안을 짜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오늘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